안녕 난 25살 직장인 여자야 오늘 내 자랑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요 우선 축하하죠 헤헤 <웃음> 사실 생일이 다가오면서 오했어요 매번 생일엔 남친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넘게 사귀었던 남친과 헤어지고 첫 홀로 맞이하는 생일이라 더없이 오했죠 친구들도 다 직장인이라 평일엔 시간도 안되고 괜스레 전 절망하니? 절망을 하며 생일날 집에 콕 박혀만 있어야겠구나 다짐했어요. 아 참고로 전 학원 강사라서 주 3일만 근무하고 있답니다. 퉁명하게 TV나 보면서 사과나 까가 먹으며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행인건지 가족들과 외식 약속이 잡혔어요. 제 생일이랑 엄마 생일이랑 같아서 오빠가 한턱 냈는데 그동안 시간을 돌이켜보니 4년동안 가족들이랑 생일날 시간이 보낸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12시에 딱 만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곧장 오는 우리 아빠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는 거 있죠? 전 직감적으로 선물이 구나 생각했죠. 기대하시라 짠. 이쁘죠? 귀여운 머리띠에요저 끝에 가격표도 적혀있는데 4,900원이에요. 우리 엄마 머리띠도 있었어요. 머리띠 두 개가 비닐봉지 안에 있었는데 엄마는 검은 거 한다고 해서 제 건이건데 엄마 거는 3,900원이랍니다. 후! 솔직히 비싼 거 기대했다면 미안해요 시청자님들 근데 말이죠 저는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.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이 먹고 아버지한테 선물 받는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고맙고 콧잔등도 시큰해졌어요. 저는 무뚝뚝한 경상도 딸림이라서 오왕 헐이 말밖에 못했답니다. 사실 제가 아빠랑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. 가족이지만서도 말이에요. 우선 집 소개부터 좀 할게요. 그럼 제가 왜이 선물에 이렇게 감동받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. 초딩 때 우린 동네에선 제법 잘 살았었거든요. 근데 아빠가 주식을 하셨어요. 안 들어도 뻔하죠?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는 것보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빚이 아직도 2억 넘게 있는 게 우리 집이랍니다. 저 중학교 때 아빠가 우유랑 신문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이 사고로 우리 아빠는 장애 진단을 받으시곤 다리가 많이 불편해요. 고딩 때 엄마는 맨날 술집에서 주방을 하신다고 집였고일안 풀리시는 우리 아버진 맨날 술만 마셨어요. 그리고 우리 오빠는 대학 갈 등록금이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군대부터 갔어요. 저요? 저는 공부가 될 리가 있나요? 그때부터 나쁜 길로 빠졌어요. 그래도 기본 실력은 있었던 터라 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온도 따라줘서 지방에선 제일 좋다는 대학은 들어가게 되었죠. 국립을 들어가게 되어서 등록금이 싸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알바란 알바는 다 해서 등록금 맞춰내고 나머지는 절 위해서 섰어요. 그 당시 저는 우리 집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. 철부지 마냥 빚은 아빠가 만든 거고 그건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지 하는 사고 방식으로요. 그리고 대학 들어서도 알바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. 지인들 통해서 과외도 하러 다니고 학원 알바까지 했던 게참 많이 벌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저한테 없어요. 다제 치장비로 들어갔어요. 명품백 몇개 사면서 내 돈으로 내가 벌어 산 거다라는 합리화를 할 정도로 하면서 참 철이 없었죠? 근데 말이에요.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한테 전혀 무관심인 줄로만 알았다. 아빠가 제 생일이라고 기거리를 사오셨어요. 그거 알죠? 지하 상가에서 파는 3천원짜리 도금으로 만들어진 거요? 처음으로 받는 아빠 선물이라서 너무 기뻤어요. 샹들리에 같은 디자인에잘 골랐다며 스키하시는 우리 귀여운 아버지. 그때도 저는 우아 만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날 귀걸이를 하고 나갔다 집에 왔는데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거 있죠? 푹! 그 귀걸이는 아직까지 내 보석 상자 안에 고이 모셔져 있어요. 그리고 이번 생일 선물은 완전 내 스타일 머리띠? 그냥 내색할 순 없지만 감사하고 기뻤어요. 저희 아빠는 지하철이 꽁 서세요.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이셔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지하철에서 오시다가 그 골라골라 골라 하는 자파점에서 오드컨이서 계시며 딸 생일 선물이라고 고르고 있을 아빠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따갑더라고요. 지금도 괜히 또 울컥하네요. 진짜 제 소원은 부자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요. 예 우리 아빠 엄마한테 돈으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거 빚쟁이들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. 엄마는 엄마 아빠가 빨리 죽어야 빚들이 너희한테 안 넘어간다면서 고리만 죽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엄마 아빠 계실 때꼭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고 싶고 꼭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중딩 고딩 때 부모 엄마 안 해본 자식들 없을 거예요. 중학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좁은 단칸방에서 벗어나고 싶다. 기름도 없어서 차가운 물에 머리 감는 이란 집 따위? 하면서 엄청 원망했었죠. 진짜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요? 이런 환경에서 날 키우시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? 내 자식 못한 거 주고 싶은 부모는 안 계시잖아.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. 그래도 딴 친구들은 아빠, 엄마 얼굴 자주 못 본다고 하던데 난 단칸방이라 눈 뜨면 바로 옆에 엄마 아파 보이니까 그런 건 좋네 라면서요. 그냥 저처럼 주식으로 집안이 망한 분들 말고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 다들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로한글 그 솜씨지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. 지금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이젠 오빠도 대학 졸업하면 직장 취직할 거고 나도 계속 일하면서 다른 일들도 더 하면서 돈 모으다 보면 빚 청산도 다될 거고 우리 집도 장만하겠죠? 그러니까 음 말을 끝내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께 잘하자고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 딸이 성격이 거지 같아서 애교도 없고 미안해요 그래도 내가 엄마보다 아빠 더 사랑하는 거 알죠? 엄마 미안 아빠 생일 선물 너무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우리 아빠가 짱! 짱!